피아노를 대표해서 배틀에 임해주시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탈락! 빈거 아닙니까? 아, 저희 이제 다 같이 했는데 그래서... <웃음> <웃음> <저> 이제 <웃음> 세 분이서 공연을 <웃음> 하시잖아요 네세 분이서 네. 이제 네. 어쨌건 백스테이지에서 만나게 됐는데 어색하지 않으시라고 이제 친해지는 자리도 준비했어요 세분 많이 친하시나요? 네 아니 친합니다 <웃음> 친해 <웃음> <신을> 썼어요. 아. <웃음> 사실 지금 악기가 다 달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레파토리 배틀할 건데 이제 끝말잇기 아시잖아요. 그걸 이제 음악 버전으로 아... 끝말잇기는 잘하는데 음악으로 끝말잇기는 처음 해봐가지고 그 옛날에 쿵쿵따 쿵쿵 아. 알아요? 쿵쿵따라 쿵쿵따 쿵 이거 몰라요? 그게 끝말잇기 열륜이 것 느껴지는 그런 아, 거네요. 그래요? 네. 세 글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 베토벤 탈라 이러한 거죠. 아,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오늘은 각 악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악기를 대표해서 바이올린을 대표해서 색소폰을 대표해서 이제 피아노를 대표해서 배틀에 임해주시면 아.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잘 해주세요. 아, 미리 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대표가 된건데서 <웃음> 알겠습니다. 그럼 뭐 순서는 그냥 저희가 짜도 돼요? 가위바위보로뭐 하죠? 가위바위보요? 가위바위보! 예! 저 1번!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오케이! 1번, 2번, 3번이고 음악으로 끝말잇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1번이니까 조금 잔잔한 음악으로 끝말잇기 시작해볼게요 오. 창업 시험인가요? 어. 네. 빨리 해야 돼요. 카운트다운 없나요? 카운트다운. 틱틱 틱. 오. 무슨 음일까요? 아, 불면서 반찬! 음. 아, 도이 시작한 게 엄청 많은데. 근데 어떻게 이거 한 번에 음. 이렇게 듣고 맞추지? 피아노 깔에서, 네. 아, 씨. <웃음> 자, 모두가 실패. 다 아는 곡으로 도. 도예요. 오사사이 오. 사. 사. 이. 오. 그 본인 악기 곡이 아닌 곡을 연주를 하시네요. <웃음> 네, 화로. 부정행위 아닌가요, 이거지? <웃음> 네. 는아 카드 두 번씩 면아 알겠습니다 <웃음> 아, 잠깐만. <웃음> 아, 모르겠어. 실점자를 결혼는 아주 독특한 경기 방식이군요. 이게 보통은 우승자를 가리는데 여기는... 너. 일단... 은이올린아노랑에 아, 합니다 저... 아, 아,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아, 너무 어려운데? 빨리빨리 그 곡을 생각하는 게좋 그쵸? 아 너무 힘든데... 시조 악기가 아니에요. 이게 피아노랑 다이올린은 또 시조인데... 비겁한 저는... 변명? 아, 네. <웃음> 이조를 제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졌다! 라고 감히 여기서 뭐 상품같은거 봐야되나 <웃음> 상품 있어요? 에어팟! 우와! 에어팟 맥북! 프로! 맥북! <웃음> 맥북? <웃음> 맥도날드에서 나온, <웃음> <책인가? 카메라. 웃음> 나온 책인가? 카메라. <웃음> 카메라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두배 치킨 쿠폰들어 갈까요? 오 치킨! 아 잠깐만 저 근데 저채식주의인데 제... 제... 제... 제... <웃음> <웃음> 네, 2라운드 시작인가요? 네! 회자부터 하시죠 <웃음> <웃음> 기분 나쁜데. 그러면 <웃음> 은근 자존심 상하는데. 오케이. 자이번엔 그럼 좀 어려운 걸로 시작할게요. 아.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색소폰 나름 클래시스 색소폰 알리려고 노력하는 나름 국밥 치면 잘이실 것 같은데. 요 <웃음> 제가 자존심을 걸고 이번에 꼭 이기고 말겠어. 불 나와라 불. <웃음> 너무 착해서 알려줬어 알려주면 안 되는데 지금은 인데 음악이 끝나금가지고진지아진니 아닙니까? 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어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 어쨌건 꼴, 어쨌건 꼴등이죠. 잠시만요, PD님이 <웃음> 중심을 잃으셨어요, 소현양의 이거에. 꼴등. 오 네. 알겠습니다. 인정. 네. 그럼 3라운드는. 에 이번 룰을 추가해서. 우리가 질큰거 한번 붙여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음. 오 재밌겠다. 자, 아한번 해보세요. 아니 문제 나갈 외부. 아. 맨 처음. 가이가이 뭐? 아이, 아이, 뭐? 뭐? 뭐? 예. 나두 번째. 자 가볼까요? 무슨, 무슨 곡이에요? <웃음> <웃음> 아니 무슨 곡을 하시는 <웃음> 작곡가 <웃음> 브랜든 <브랜드는? 웃음> 그쵸? 네. <웃음> 아안돼 너무 재밌는데? 재밌지 아나 너무 재밌는데? 아, 그 일단 그럼 저는 퇴근하고 두 분이서 계속 아니, 하시는 거예요? 밤새... 아, <웃음> 이렇게 하면 오늘 집에 못갈것 같아서 아 그니까 밤새, 뭐, 아, 그러니까. 밤새 촬영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승자는 못 가렸지만 패자는 가려졌잖아요 누구죠? 음? 네? 누구죠? 네? 패자가 누구요 저라고요? <웃음> 왜 제가 패자예요? 패배자로 바꿔드려요? <웃음> 루저? 뭐 이렇게 해요? <웃음> 네, 하여튼 그래서 고서연 씨와 제가 무승부로 이렇게 됐고요. 꼴찌는 브랜드님이 되셨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인정할 수 없는데 제가 패배자가 되어서 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도 피아니스 김재원 씨 그리고 제가 평소에 너무나 팬이었던 우리 고소연 양과 이렇게 재밌는 대결을 할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케미가 오늘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15일 롯데콘서트홀 공연도 엄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러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세 명의 연주자가 이런 컨텐츠를 진행해보았고요. 또 저희가 또 실제 공연에서 공연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5월 15일에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15일에 만나요! 만나요.